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네 오늘 함께 만들어 볼 것은 네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유튜브 로고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네,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자신만의 로고를 가지고 있다고 라 하는 것만큼 좋은 건 없겠죠 자신만의 로고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내 유튜브를 보면서 우와 진짜 멋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보고 그리고 이것을 유튜브 로고로 적용해보는 것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볼게요. 네, 파워포인트를 새로 키면 지금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길게 나오는데요. 파워포인트 2013버전 이상은 16대 9 비율로 나오고 그 이하 버전은 어떻게 나오냐면 4대 3 비율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들어 볼 것은 이 슬라이드 크기가 정사각형으로 되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2013버전 이상은 디자인, 슬라이드 크기,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로 가주시고요 그 이하 버전은 디자인 왼쪽에 보면 페이지 설정이라고 있어요 거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가게 되면 슬라이드 크기를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게 되는데 너비를 그냥 딱20 그리고 20 그래서 정사각형 크기로 만들어주고 확인을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딱 정사각형 크기로 바뀌어졌죠? 자그 다음부터는 여기에 원 도형을 하나 집어넣어볼거예요 삽입 도형 그냥 원 타원을 그냥 한번 그려볼게요. 타원 이렇게 네 하나 크게 그렸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서 채우기 없음 선 실선을 채워주는데 선의 색상을 뭐 여러가지 많은 색상이 있지만 저는 그냥 일단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너비도 한 7.5 정도로 해주실 거고요 안쪽에다가도 좀더 얇은 선을 그려줄 거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일단 중앙으로 가져오고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른 채 원형을 유지한 채 이렇게 줄여줄게요 너비는 여기는 조금 더 얇게 한 3.5 정도로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는 여기에 뭘 집어넣을 거냐면 도형을 하나 또 집어넣을 거예요 바로 사각형 둥근 모서리 이것을 이렇게 크게 그려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도형서식 들어가서 이번에는 채우기를 흰색으로 채워줄게요 자그 다음에는 여기 테두리에 있는 색상을 똑같이 파란색으로 바꿔주고 너비를 조금만 더 굵게 만들어 줄게요 자그 다음에는 여기 안쪽에다가 텍스트를 입력해야 되겠죠 어떻게 입력하냐면 그냥 유튜브 이름 적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지 월드 유튜브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글꼴을 좀 키워주는데 문제는 이 글꼴 별로 마음에 안들거든요 영문 글꼴로 적어줄게요 한글이시면 한글로 그냥 적으시면 되고요 영문 글꼴 중에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꼴 중에 하나 바로 임팩트체라는게 있어요 이거 눌러줄게요 그러면 오 느낌이 꽤 있거든요 자이 상태에서 이제 뭘 집어넣냐면 여기 비어있는 공간에 텍스트를 집어넣을 건데 어떻게 집어넣냐면 일단 삽입 텍스트 상자를 넣고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단어를 짧게 적어 줍니다. 너무 길게 적으면 안돼요자 이렇게 간단하게 적었고 이제 여기 있는 이 색상도 파란색으로 바꿔 줄 거고요. 그리고 글꼴을 어떤 글꼴로 바꿀 거냐면 저는 나눔 스퀘어체 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 볼게요. 이 글씨체가 생각보다 되게 괜찮거든요. 판타스틱한 유튜브 채널 이렇게 하는 게더 낫겠다 이제부터는 여기 글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줄 건데요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면 자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시고 상단에 그리기 도구 서식에 가시면 여기에 텍스트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 누르면 여기에 변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으로 가면 모양이 있는데 원호 위쪽과 아래쪽이 있어요 자 일단 위에 거부터 할 거니까 위쪽으로 옮겨줄게요 지금은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도형의 크기를 마음껏 바꿔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특이하게 만들어집니다 자더 크게 만들어줄거예요 크게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느정도 고려를 해야지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좀글꼴을 조금만 더 키워줄게요 더 크게 그리고 그 크기도 크게 더 크게 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그리기 도구서식 텍스트 효과 변환 아래쪽 글꼴 크기도 조금 더 키워 줄 거고 크기도 좀 이렇게 넓게 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좀 빠르기로 갈게요. 자 이렇게 해봤, 해봤습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제 제 블로그 링크를 이제 달아 둘 건데 공유를 해둘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글들을 수정하실 때는 꼭 지금과 같이 하나하나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니까 좀 귀찮더라도 하나하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안에 아이콘을 집어 넣을 거예요 아이콘을 다운로드 할수 있는 곳은 어느 곳이냐면 플랫 아이콘 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일단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이콘 어떤 것든지 하시면 돼요 일단 저는 게임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게임이라고 치면 다양한 아이콘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어떤 것든지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피카츄 모양 선택해서 자 PNG 형식으로 다운로드 그리고 이것을 파워포인트 안에 삽입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봤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도 조금 뭔가 좀 허전하니까 하나만 더 넣어줄게요 집어넣고 여기 아래쪽에다가 아래쪽에 있는거 크게 하나 집어넣어볼게요 오 이렇게 해봤더니 너무 귀엽죠 여러분 이 상태에서 이제 뭘 해주기만 하면 되냐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그룹화 해줄게요 컨트롤 G 그룹화 그리고 왼쪽으로 조금만 기울여줄게요 자 너무 쉽죠 자 이것을 다 마우스 오른쪽 그림으로 저장이라고 하는 것을 누른 다음에 바탕화면에 그대로 저장해볼게요 다음에 저장된 로고를 보시면 이렇게 로고가 나오게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 오른쪽 상단이라든지 그런 데에다가 두기만 하면 이게 로고가 되게 예쁘게 나올거예요 또한 만약에 나는 이것을 뭐 유튜브 메인화면 메인사진같은거 있죠 얼굴 집어넣는거 거기에 넣고싶다라고 하시면 이것을 그대로 저장하시는데 자 파일 다른이름으로 저장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자 저장을 하실때 어떻게 저장하시냐면 자 파일 형식을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PNG 형식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유튜브 로고 저장 누르고 현재 슬라이드만 누르신 다음에 확인해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예쁜 로고를 볼수 있어요. 어떤가요? 여러분 이거 유튜브에 그냥 적용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이지세상의 블로그에 오시면 이거 그대로 공유를 해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따라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유튜브 로고 멋있게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지세상 이지쌤이었습니다 구독 눌러주세요